이 토마토가 이 네. 옆에 토마토는 작아요, 그죠? 그렇죠, 확실히 키는 작고 키가 작아? 네. 근데 이게 병에 걸렸던 거라면서요? 그 바이러스 이게, 이게 지금 화가 바이러스 걸린, 걸린 건데 그렇죠, 일화방도 지금 일화방도 일화방도 거의 다 맞죠? 수확했고 근데 처음에는 되게 심했다가 네. 가면 갈수록 잡히면서 노란기도 없어지고 잎은 약간씩 말려 있는데 지금 따라오고 있거든요, 나무 자체는 뿌리에 네. 좋은 뭔가를 쓰셨을 것 같은데 저게 혹시 예, 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? 재작년부터 썼던 건데 왜? 네, 그 이름이? 글로벌 아그로의 메소나입니다 어, 나 그게 메소나에? 네, 예, 이게 메소나입니다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를 받았고 토양개량및 작물 생육용자재 300평에 1리터